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.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 제1항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 제2항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 제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.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전 또는 담보로 할수 있다.